번 보겠습니다 비트라는 단위는 0하고 1만 표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 비트가 0하고 1을 표현하니까 얘는 뭐의 0하고 1이니까 두 가지를 표시할 수 있죠 두 가지를 표시할 수 있으니까 얘를 는 파워 파워가 제곱근을 구해주죠 제곱이죠. 제곱을 구해 주니까 2의 1승하고 결과가 같습니다 그래서 2개가 나오는 거죠. 2의 1승은 2니까 0하고 1인걸 알수 있습니다 이제 비트가 한 10비트까지만 적어 주겠습니다. 2비트면 00, 01, 10, 11 해서 총 4개죠. 그래서 이거를 오른쪽으로 쭉 끌어주면 2, 4, 8, 16 해서 10비트가 모이면 비트가 10개가 모이면 10, 24 다른 말로 키로바이트가 됩니다 그 다음 8비트만 모으면 256개까지 표현할 수 있습니다. 얘를 우리들은 바이트라고 합니다. 그래서 우리들이 쓸때 8비트를 많이 쓰죠. 그래서 바이트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, 10비트를 모아서 o b 바이트라는 말을 씁니다. 그럼 이제 메가바이트는 이거보다 훨씬 많은 20비트가 되는 거죠.